안녕하세요 신나는 스킨케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색조 화장품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색조 화장품이 피부에 안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도대체 색조가 왜 피부에 안좋고 또 뭘로 만들어졌길래 도대체 피부에 안좋다고 하는지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텐데요 오늘 제가 속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샤워하고 나와서 가령 놀이터에 있는 돌가루 또는 부식된 철가루를 몸에다가 바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드린 전성분 사진에 있는 적색산화철과 그 밖의 성분들은 전부 색조화장품에 들어가는 돌가루, 부식된 철가루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이 돌가루, 철가루를 어떻게 매일 바르게 되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또한 자본주의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성분들의 색조 화장품을 우리 피부에 매일 바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들로 사람들을 홀렸을까요? 정말 상상도 가지 않네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비비크림 파운데이션이 당연한 제품으로 자리잡아 있고 또 안전한 제품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주성분이 돌가루, 철가루인데 안전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보여지는 정보만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놀라고 있는 것중 하나는요 음... 피부에 관련된 그런 전문직을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물론 여성이나 뭐 젊으신 세대의 분들은 제외할 수 있겠지만 어,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우리가 바르는 색조 화장품의뭐 프라이머, CC크림, 토너크림, 베이스 등등을 구분을 못하세요 거기다가 색조 화장품에는 뭐 돌가루가 주성분이고 또 부식된 철가루가 들어간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들은 이 밀착력 좋은 이 화장품을 씻어내기 위해서 나온 세안제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세안제들이 피부 장벽을 훼손하고 피부를 병들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인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은 그렇게 밀착력 좋은 색조 화장품들은 모공에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모공을 메꿔야 되니까 그만큼 모공이 콕콕 박혀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세안을 할 때, 여러분들 클렌징 할때 이렇게 문지르시잖아요 그렇게 문지르는 과정에서 모공 속에 그 미세한 돌가루, 부식된 철가루가 모공을 상처를 냅니다 그게 모공을 커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피부 상담을 한다는 거죠 피부 상담을 할때 분명 색조에 대한 위험성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대부분 외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알면서도 음, 자기가 이런 색조 화장품, 선크림이나 뭐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등등을 팔아야 하니까 그냥 진실을 은폐해버리고 일부 이런 분들이 피부 개선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피부 상담을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위험한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조차 색조 화장품에 돌가루, 철가루가 들어간다는 걸 모른다는 것처럼 깨끗이 씻어내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 어떻게 우리 인식을 바꿔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 그들이 맨 먼저 한 거는요 사람들의 피부를 윤기 있어 보이게 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를 없애야 하는 존재로 인식시키게 만든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피지는 우리 피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마치 홍보를 하고 피지로 인해서 여드름이나 각종 뭐 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개기름, 기름기가 피부에 있으면 안 좋은 피부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피지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우리 피부에서 수분이 탈수되는 걸 방지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고 또 천년노화 방지제기도 하고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피지를 우리 피부에서 꼭 없애야지만 깨끗한 피부인 것처럼 인식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꼼꼼한 세안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중세안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피부장벽은 무너지고 그들은 색조 화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피부에 안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그러면서 마치 피지가 여드름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여드름의 원인은 대부분 유전이 80%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피지가 모공을 막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돌가루, 철가루가 모공을 막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피지가 트러블의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리고 모공에 박힌 돌가루, 철가루가 트러블의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돌가루, 철가루겠죠? 제가 왜 진실이 은폐됐다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사람들이 마약처럼 마치 색조 화장품을 매일매일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그렇게 계속 쓰면 은 당연히 그거를 지울 수 있는 클렌징 제품도 팔수 있고 색조를 계속 하다보면 은 각질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각질 제거도 같이 팔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각질 제거를 하고 또 매일같이 클렌징을 하면 은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또 그런 그런 건조해진 피부를 보습할 수 있는 보습제품도 같이 팔수 있고 피부에 가장 안 좋고 가장 위험한데 사람들은 그거를 외면하고 매일같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요즘에 출시되는 그런 색조 화장품들은 피부에 밀착되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우려면 또 그만큼 강력한 세안제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세안제를 사용하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또 피부장벽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또 피부장벽이 무너지면 은 피부장벽에 좋다고 하는 제품들 판매하고 또 피부장벽 무너지면 트러블이 나니까 트러블에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서 또 그런게 나오면서 팔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또 피부를 안좋게 하는 색조화장품을 팔고 이거 뭐죠? 마치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웃음> 미론가요? 그래서 제가 마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비크림 어, 파운데이션 쓰는 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누구든 자기가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용하기 전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고 그걸 인지한 다음에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째, 파운데이션 비비크림의 주성분은 돌가루, 부식된 철가루이다. 둘째, 이 부식된 철가루와 돌가루는 피지보다 다 모공을 막을 확률이 훨씬 높고 트러블의 가능성도 훨씬 높다. 세 번째, 피지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뷰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